제가 이번 스킨에서 가장 충격받은 건 단연코 로드오그 스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목소리> 보시면은 기록보관소 이벤트는 4월 2일에 종료됩니다. 이렇게 써있고요. 음. 1주차에는 이런 제 시메트라 스킨을 주고 이게 무조건 9번 이기면 스킨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2주차는 토르비온, 누가 가져갈지. 그 <웃음> 3주차는 메인데 인 요렇게만 봐선좀 별로네요. 일단 보도록 합시다. 요게 방금 봤던 1주차, 2주차, 3주차네요. 1주차 시메트라, 아 이거... 그건가보다. 아그 이름이 페인트볼이야? 어 몰랐네. <웃음> 몰랐네요. 어 페인트볼, 어 그거 그거 알지 알지? 어 그거 그거. 음 알지 알지 나도 알아. 어. 근데 이거는 기존 스킨에 그냥 색깔만 달라진 거라서 별로 뭐. 어, 근데 이거는 좀 괜찮네요. 이거는 좀 마음에 들고. 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약간 트레이서 총 같기도 하고. 요것도? 아, 이렇게 물감이 묻어있네요. 이것도 물감이 살짝 묻어있네? 어, 어 이것도 좀 마음에 드네요. 음. 그러고, 2주차가 아까 토르비온이었죠? 토르비온, 음, 진짜 별거 없죠, 토르비온? 어 진짜 별거 없고 녹갑이라는데 정말 말그대로 녹색 갑옷인데요? 어, 진짜 별거 없고 메이 메이 곰돌이가 장갑에 붙어있고요 근데 이거 진짜 오버워치 점점 성이없어 어? <웃음> 곰이네 스킨 이름이 곰인가 보니까 보면은 여기 설구도 지금 곰이다 아 이건 좀 귀엽다 그죠? 이거 보니까 설구도 곰탱이네요 설구가 곰탱이네 이거 좀 귀엽네요 그죠? 설구가 곰인게 좀 귀엽고 그리고 메이 머리 장식에 곰이 달려있네. 여기 달랑달랑 곰이 달려있고 아 이거 진짜 유치하다. <웃음> 야 이거는... 이런 걸 어느 성인이 이런 걸입 뭐? 응?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리엔탈리즘 아니냐? 어? 이거 마치 동양인 여자 머리에다 브릿지 넣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입어 이런 거를? 응? <웃음> 또라이 아니야? 어? 민병대 와 얼굴 가려서 좋다 어 얼굴 다 가려서 진짜 좋은데? 이거 로드호그 스킨 중에서 정말 깔끔한 편이에요 여러분 이거 와우 여러분 제가 로드호그 스킨 중에 이렇게 깨끗한 스킨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로드호그는 항상 개 돼지 개 쓰레기 그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웃음> 근데 근데 이거 어, 진짜 깔끔한데? 심지어 겨털도 밀었나봐 대박 그래이좀이러 얼마나 좋아 응? 어? 얼굴 가리고 말이야 옷도 깨끗하게 좀 입고 응? 어? 얼마나 좋냐고 그죠? 응? 무기 야 이것도 새거야 새고! 이것도 완전 나 진짜 호그 무기가 이렇게 깔끔한 거 처음 봐 진짜 나 호그 스킨이랑 무기가 이렇게 깔끔한거 처음봐 이거 마치 <웃음> 원래 그집 발사계 갔던 그런 모뭐 아이돌을 보정으로 깔끔하게 <웃음> 나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존나 그 남자 아이돌 보정짤 보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응? 진짜 피해보정한것같은 그런 정말 녹도 하나도 안쓸어있고 옷도 깨끗하고 응? 심지어 겨털도 밀었어 이건 진짜 말도 안돼 응?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바나나 우유 이거 통도 심지어 깔끔해! 충격! 제가 이번 스킨에서 가장 충격받은 건 단연코 로드호그 스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와! 아나! 우와! 아나! 근데 황무라서 존나 멋있어 보인다 요것도 오와 근데 이게 황금이라서 이거 황금 벗겨놓고 한번 볼게요 이 총이랑 이 스킨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이집트니까 약간 얘네는 길리도 이렇게 사막 색깔? 길리인 것 같아요 요 윗부분이 살짝 길리인 것 같은데 사막 색깔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죠? 음 수면총 음, 흠 그러고 이제 자리야 뭔가 내가 생각하는 자리야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좀 현대적인 스킨이긴 하네요? 그죠? 어 음! 운동이라서 이거 그 운동기구에 달려있는 아! <웃음> 운동기구 그 다리 걸쳐놓는 그거랑 그 손잡이 그거랑 이걸 이런데다 달아놨네? 존나 웃기네요? 그죠? 이거 봐봐 이거 다 운동기구들 손잡이 이렇게 생겼잖아 응. 어. 손딱 잡는 부분이 다 이렇게 생겼네요. 뭐 나름의 좀 디테일을 많이 살린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근데 이 바지는 좀 마음에 드는데? 이 바지 한쪽 찢어진 거 말고, 이런 바지 다 잠옷 바지로 입고 싶어. <웃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여기 패치 메리도 들어있네요. 패치 메리 왜 거기 있니? 어? 근데 이 새끼는 뭐야? 약간, 뭐, 뭐지?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나뿐인가? 이거 약간 돌렁돌렁 되는 것이 음, 나쁜 생각을 하는 건저뿐인가요 에음. <웃음> <웃음> 음, 그 팔아. 와우. 와우. 팔아. 와우. 근데 이거 벨트도 존나 멋있는데요? 야, 캡틴 마블 느낌인데?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이 호버 추진기를 얘가 아무튼 달고 날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장비를 빼지 않고, 이렇게 스킨을 바꾼 게 조금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 디테일을 좀 살린 게 그것도 멋있어. 괜찮아. 음. 근데 약간 팔라도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니까 굉장히 좀 자세가 이상하네? 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서있을 수 있어? 무기, 무기, 무기 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와! 이거 타면 하얀색인 거 존나 멋있는데요? 응 음. 그러고, 감정 표현. 아! 뭐야! 헐! 야, 이 씨발, 이거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존나 개뚱냥이잖아? 어, 귀여워. 얘 마당냥인가봐, 내 생각에. 왜냐면 여기 등짝은 하얀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발이랑 이런데가시커먼거든요 시커먼스거든요, 시커먼스거든요. 마당냥이인것같아제 생각에 그치? 응. 발이랑 이부분이 시커먼스인게 응? 딱 그래서 그런것 같거든요? <웃음> 너무 귀엽다 아 어, 진짜 귀여워 보면 젤리도 좀 짧았거든요 어, 매의 눈으로 보시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 딱 들렸을 때, 젤리가 잠깐 나오거든? 봐봐 봐 젤리도 좀 떼탔단 말이야 이게 마당냥이가 확실합니다 응. 집냥이는 저렇게까지 발바닥이 시커먼스가 될일이 없어 응. 아유, 봐봐 봐봐 그지? 오 야, 손보라고 얼마만에 나오는 거야 오, 개멋있다 입력, 뭐여, 이거. 뭐여. 눈깔 왜 그렇게 떠, 응? 지도 놀라놓고 안 놀란 척 하는데 잘 봐봐? 띠용? 아니,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지? 띠용? 아니,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 지도 놀랐으면서 아닌 척 하네. 간지가 안 나네요. 존나 귀여워 방송하고 우리 고양이 존나 가서 이렇게 존나 게 안아야지